물랑루즈 물랑루즈 11cm 4만원인데 3만 2 0원 물랑루즈 어, 색감 너무 예쁘다 물랑루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예쁘다 물랑루즈 오 뚜루룩 소리 나죠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에 어, 바람이 많이 불어가 흔들어서 뚜루뚜루뚜막 소리가 난다 그죠? 물랑루즈 4만원짜리 3만 2천원 오리지날 판도라 와, 자구가 진짜 지금 얘가 얼굴이 자구가 몇개야? 하나 둘셋 자구가 셋이네 오 멋지다 18cm인데 10만원짜리 6만원 자구가 셋이 달렸어요 10만원짜리 6만원이랍니다 오리지널 판도라 18cm 아메스트로 와 크다 20cm 아메스트로 20cm, 14만원짜리 98,000원. 설명절 맞이하여 특별세일이랍니다. 14만원짜리 98,000원. 야, 멋지죠? 아메스트로. 정말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17cm, 10만원짜리 7만원. 원종 에보니 17cm, 10만원짜리 7만원이랍니다. 멋지죠? 17cm. 멕시코 야생 말이야. 정말 검붉은 색깔로 가장자리가 아주 멋지게 들어있고 안에는 연두연두한 멕시코 야생마리아 16cm 10만원짜리 7만원 10만원짜리 7만원이랍니다 블랙킹 블랙킹 블랙킹 중자 14cm 10만원짜리 7만원 생장점에 손끝, 손톱 끝한 보세요. 어 멋지죠? 음, 얘들 약을 줘가지고, 약 뿌렸는데 지금 묻트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씻으면 얼마나 반짝반짝 이쁠까요? 그렇죠. 손만 되도 이렇게 이쁘죠? 음, 블랙킹 중 14cm, 10만원짜리, 7만원. 체르이 페루니, 12cm, 15만원짜리, 10만원. 설명절 특별세일. 설명절 특별세일이랍니다. 와, 멋지죠?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1세대 마왕, 18cm, 10만원짜리, 7만원. 1세대 마왕 18cm짜리 10만원인데 7만원 이렇게 특별 세일 할때 하나씩 마음에 드신 거 장만하시면 정말 좋겠죠 아 멋지다 1세대 마왕 블랙잭 블랙잭 새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블랙잭 와 아, 진짜 카리스마다 이거는 오 색깔 안 봐요 그 완전 검붉은 색에 멋지다 그런데 얘들은 지금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야 한답니다 20만원인데 1 2만원해요 18cm 20만원인데 12만원에 내고 있습니다 블랙제 뿌리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시고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뿌리를 내리려고 얹어놓은 상태니까 사실 때 오해 없으시길래 뿌리 없습니다. 20만원짜리 12만원 그래서 뿌리가 없는 관계로 가격이 많이 싸져 있습니다. 20만원짜리 12만원이랍니다. 한엽 한엽 아미스트로 아, 색깔 진짜 이쁘다. 한엽 아메스트로 16cm 10만원짜리 7만원 한엽 아메스트로 10만원짜리 7만원 14cm 쌍두 쌍두 14cm 6만원짜리 4만2천원 6만원짜리 4만2천원 쌍두 6만원짜리 42,000원. 다란툴라. 다란툴라. 다란툴라 에보니 3두3두 삼두. 삼두. 삼두. 삼두. 10만원짜리 6만원. 10만원짜리 6만원, 13cm랍니다. 13cm, 10만원짜리 6만원. 13cm, 10만원짜리 6만원. 파란 툴라 에보니 파란 툴라 에보니 9cm 짜리 8만원 짜리 5만원 한몸 군생 얼굴이 3개예요 3두 삼두. 3두 짜리가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는데 8만원 짜리 9cm 짜리 5만 원으로 할인. 우정맞이 특별 세일이랍니다. 앙주, 앙주 4만 원짜리 3만 원. 앙주 12cm, 앙주 12cm. 4만원짜리 3만원. 13cm 4만원짜리 3만원. 앙주. 특별세일하니까 이때 예장만 하시면 아주 괜찮겠죠. 앙주 메리나. 앙주 메리나. 9만원짜리, 63,000원, 18cm. 9만원짜리, 63,000원, 앙수 메리나. 자고가 달렸어요. 보이시죠? 아, 멋지답니다. 멋져요. 어? 앙수. 원종 패션. 원종 패션 17cm 7만원짜리 5만원 원종 패션 17cm 7만원짜리 5만원 원종 패션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10cm 10cm 쌍두 쌍두 와 연두연두하고 손톱 끝이 카리스마에다가 빨간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블루 드래곤 너무 예쁘죠 쌍두 한몸 군생이고요 4만원짜리 3만 2천원 4만원짜리 3만 2천원 한엽 잭팟 한엽 잭팟 아 이름이 정말 어렵다 한엽 잭 8cm, 3만짜리 24,000원. 8cm. 자,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와, 멋지죠? 황진이, 10cm, 4만원짜리, 3만원. 황진이, 4만원짜리, 3만원. 황진이 10cm 4만원짜리 3만원 로얄 에보니 오 색깔이 예쁘다 야, 가장자리였어 빨간색이 어째 이렇게 예쁠까요 로얄 에보니 13cm 3만원짜리 2만4 0원 ,000원. 3만원짜리 2만0천원 로얄 에보니 스타 킹스타 오! 처음 봤다 킹스타는 처음 봤어요 10만원짜리인데요 와! 반으로 팍 깎았네 반으로 딱 부러져버렸다 5만원 멋지죠 오, 킹스타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킹스타 와! 연두연두 한데선똑끝한 보세요 카리스마가 정말 좋다 정말 예쁘네 스타 10만원인데 반을 뚝 보라 가지고 5만원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세요 물랑루즈 물랑루즈 11cm 4만원인데 32,000원 물랑루즈 색감 너무 예쁘다 물랑루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예쁘다 물랑루즈 오 뚜루룩 소리 나죠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에 아 바람이 많이 불어 봐 흔들어서 뚜루루루루 막 소리가 난다 그죠 물랑루즈 4만원짜리 3만 2천원